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태산입니다 이곳은 이제 제 겁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스튜디오를 구했습니다 <목소리> 예뭐 엄밀히 따지면 빌린 거죠 네, 월세니까요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왜 스튜디오를 구했는가 뭐 하려고 스튜디오를 구했는가 얼마나 잘 몰랐는지 스튜디오를 구했는가 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스튜디오를 구한 이유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사실 여기서 좀다 얘기를 들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소리가 너무 울려요. 볼룸은 잠깐 집에 가서 얘기하시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투자란 겁니다. 투자 이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돈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 이익을 얻을 목적 우리가 편의점 가가지고 껌 사는 걸 투자라고 하지는 않죠. 내가 돈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예 던질 투 재물 자내 재물을 내 던져서 무언가 이익을 얻고자 할때 그걸 우리가 바로 투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익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건 단순히 돈만을 뜻하지 않죠. 사람마다 본인이 정의하는 그 이익은 다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 어떤 이익을 위해 나의 재물을 내 던졌냐 하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무엇을 하죠? 기업 분석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저에게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타잔분석을 해봤습니다 타잔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취업을 한 이후로 집에 들어왔을 때 무언가에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퇴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이 아늑한 집에 와서 뭐가 집중이 되겠습니까? 둘째, 최근 편집된 거의 모든 영상은 카페에서 제작이 되었다 아무도 없는 집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좀 있는 카페가 훨씬 더 집중이 잘 됐어요 그래도 집은 너무 편안한 반면에 카페는 적당히 불편하고 사람들도 좀 있고 어느 정도 백색 소음도 있어서 이건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일일라있습니다 셋째 고등학생 때도 마찬가지였다 저는 절대 집에서 공부를 못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일부러 주말에 학교를 가거나 독서실을 끊어서 공부했을 때 훨씬 더 능률이 올랐었어요 넷째 집에 널브러진 각종 카메라와 장비들을 보면 쉬어도 뭔가 오를 압박감이 느껴진다 보통 집에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장비가 다집 안에 있는데 장비를 보기만 해도 즐거웠던 유튜브 초창기와는 달리 안 즐거워 다섯째, 나는 돈을 투자했을 때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저는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겠다고 몇 년을 생각을 했는데 한참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큰 맘먹고 내가 아는 한 가장 비싼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를 결제했을 때그 돈이 딱 나갔을 때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하는 저희 모습을 볼수있습니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해야겠다? 근데 의지가 없다? 결제를 합니다. 그럼 저는 하더라고요. 여섯째, 스튜디오 말고 적당한 돈을 투자해서 작업실로 쓸수 있는 투룸으로 이사를 가는 옵션도 있었지만 그것도 결국엔 집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일곱번째, 나라는 사람은 일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부류이다. 여덟번째이 집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마음껏 펼치고 싶다. 아홉번째, 더 이상 고민이 있니 슬럼프니, 번아웃이니 피곤하니 환경이 어떠니 하는 핑계를 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구한 이상 제가 여기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건 제 의지가 다 됐다는 것이고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는 것이죠 저는 최후의 카드를 사용한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그냥 옛날부터 제 스튜디오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팅 저스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대략 열 가지 정도의 자기 객관화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이렇게 스튜디오를 구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좀덜 울리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보증금이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가 50만 원, 부가세 10% 해가지고 55만 원. 그리고 관리비는 지 않겠지만 한 10만 원 나올 것 같아요.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500 더하기 55 플러스 10 곱하기 12 하면 1280만 원. 와우! 친구들 빡빡이... 네, 어, 패시브 인컴을 늘려야 되는데, 패시브 아웃고잉이죠. 사실 지금 몇 달째 회사 급여 말고는, 예,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지금 집도 월세고, 사무실도 월세는, 패시브 아웃고잉이 한, 그래도, 어, 한 달에 백만원이 훌쩍 넘는데, 이 정도면 하우스포 아니냐. 아닙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투자입니다 저에 대한 투자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데 도통 집에서는 집중을 못한다면 맨날 집중되는 카페 자리 찾는다고 점점 긍긍하고 있다면 더 많은 걸 하고 싶은데 그럴 공간이 필요하다면 해야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돈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 저에게 이익은 집중할 수 있는 공간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걸 함으로써 얻게 되는 성장 더 많은 작업물들과 더 많은 결과물 그리고 정말 당연하게도 이것들로 인해서 얻게 되는 수익 즉돈 저는 이 스튜디오에서 10억 벌고 나가겠다는 마인드로 여기를 들어왔습니다. 아니 진짜 10억 벌고 나갑니다. 뭐 저희 집에 있던 의자랑 뭐 책상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공간이 채워지는지 여러분들께 서서히 차근차근 네, 보여드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인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디다스